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자르는데 오래 걸려? 되게 오래 걸린다 에? 뭐야 가스관이 터졌어! 어? 이 영상은 월드 오브 워십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된 광고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광고를 찍을거예요 그런데 이 게임 s h i p GRAVYARD 시뮬레이터 저번에 유튜브에 올렸었던 영상이죠 그런데 이거를 광고하는게 아니라 다른 배 게임을 한번 광고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또 청소 전문 게임 유튜버다 보니까 배를 청소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배 게임 광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번에 플레이를 하려다가 말았던 배 있죠 그거를 청소하면서 광고를 해볼게요 아, 미친... <웃음> 저기 멀리 오, 우리의 광고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배가 있네요. 한번 터벅터벅 걸어가 봅시다. 아니 왜 가까이 갈수록 계속 커지죠, 배가? <웃음> 아. <웃음> 자, 오늘은... 하... <웃음> 와... 넓다... 월드 오브 워십이라는 게임을 홍보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배를 찬찬히 부수면서 어, 폐품들을 모으면서 차근차근 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좀 상황극을 해야돼요 상황극 설정 이 배는 아주 처절한 전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우리의 품으로 돌아온 배입니다 그런데 배는 한번 부서지면은 이제 수리를 해서 써야되는데 이거는 너무 전투에서 처절하게 싸워가지고 지금 다 망가진 거예요 여기 부품들이 많이 남잖아요 어 이런 것들은 재활용 해줘야지 그냥 배에다가 버리면은 저렇게 녹슬어가지고 자, 자연 생태계를 파괴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라인더로 이렇게 끝부분을 nope. nope. nope. 잘라왜안 잘라 이씨 쓰레 같은 통계. 아 뭐야 이 끝부분 또 남았네. 이 그지 같은 인벤토리 공간이 없다고? 이런 잭이라 인벤토리 정리 좀 하고 올 걸. 이 커다란 배를 다시 타야 되잖아. 하야! 배 타고 배를 왜 타? 차를 타야지. 차 타고 제품을 좀 팔고 오겠습니다. 아저씨 다 팔게요. 여러분 월드 오브 시리즈 혹시 아세요? 월드 오브 탱크랑 월드 오브 워십이랑 뭐 여러가지 시리즈가 있던데 그 중에서 이제 배로 싸우는 전쟁 시뮬 게임이 있거든요? 와이 배도 진짜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큰 배로 전장에 나가서 배를 조종하면서 싸우는 게임입니다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 내가 맨 처음에 이 월드 오브 워십이라는 게임 광고 제안을 받았을 때나 무슨 양산형 게임인 줄 알았어 왜냐면은 난 그때 되게 무명이었고 그래서 광고 제의가 들어오면은 다 허접한 게임들이 주로 많이 광고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게임 퀄리티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하다!!! 야이템 어차피 팔거 아니니까 그냥 다, 다 버리자 주변에다가 뭐야 이거 여기다가 다 흩뿌려 놓을게요 아 근데 실제로 직접 해보니까 퀄리티가 진짜 엄청 좋더라고요 게임이 그리고 우리 장작들 중에서도 월드 오브 워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엄청 신뢰가 많이 갔어요 제가 이번에 광고받았어요 어 무슨 게임이요? 이러고 물어봤는데 월드 오브 워십이요? 하니까 어 그거 저도 하는데 하면서 막 장작분들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게임을 광고하게 돼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왜안다 쓰레기 게임! 그래서 월드 오브 워십은 무슨 게임이냐면 이런 커다란 배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임인데 이렇게만 얘기를 들으면 되게 별로 재미없을 것 같잖아 어 근데 진짜 이건 직접 해봐야 돼 말로 설명하기가 좀 힘드네 이렇게 광고 찍으면 은 바로 광고주님께서 다시 돈 돌려달라고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커다란 배가 전함인데 전함은 이제 멀리에서 약간 저격수처럼 포로 싸우는 거고 이게 게임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좀 호흡이 느린 게임이에요. 뭐 오버워치나 롤 같은 거 보면 막 컨트롤 엄청 빠르게 막 두다닥닥닥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월드 오브 워십은 좀 미래를 내다보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게임입니다. 배가 원래 이제 관성을 좀 많이 받잖아요. 물 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막 들그머니 움직여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서 발포를 해야 됩니다. 발사! 야! 답이 나갔네. 호흡이 되게 느려서 컨트롤을 막 엄청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입니다. 네, 바로 무료로 다운 받아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안에서 이제 현재 같은 게 없지 않아 있기는 하죠. 근데 열심히 하면은 모든 배들을 다 누리실 수 있다는거 심지어 현질을 해도 내 컨트롤이 좋으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지른 애.. 애를 상대하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아그 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밸런스잖아요 돈으로 게임을 평정하는 거 꼴보기 싫잖아 저도 그런 무료 정말 극혐하는데 월드 오브 워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지르면 난이도가 올라가요 난좀 높은 티어에서 높은 고수준의 사람들과 싸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현질을 하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무자본으로 차근차근히 무자본끼리 싸우면서 실력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 배를 부수니까 갑자기 마음이안 좋아 이 배도 엄청나게 많은 추억이 서려있을 텐데 말이야 배 종류는 크게 전함, 구축함, 순양함, 그리고 항공모함, 잠수함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요 아마 이 배는 순양함 정도로 보입니다 순양함은 모든 게다 평균 능력치 평균적인 공격력과 평균적인 이동속도 평균적인 체력 저기 멀리 보이는 저 조그마한 배 있죠 저런 거는 아마 구축함 정도에 속하지 않을까 싶네요 구축함은 이제 엄청나게 빠른 이동속도와 적은 체력으로 막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적들한테 어뢰를 쏠수 있는 특징을 가진 배입니다 어뢰가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어선 같다고? 닥쳐! 나 지금 열심히 광고 찍는 거 안보여 도와달란 말이야! 그리고 되게 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미사일을 맞았어 포 같은 걸 맞았단 말이야 그러면요 단순하게 그냥 데미지 입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막 예를 들어서 포대에다가 명중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 포를 못쓰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이야말로 진짜 전략이지 우와 이런 데도 올라갈 수 있네 어? 자가 있어. <웃음> 쓰레기. 그리고 이 순양함보다 조금 더큰 배가 있는데 그거는 전함이랑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말 그대로 약간 배가 공항 같이 생겼거든요. 그 위쪽에 비행기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직접 포를 쏘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출격시켜 가지고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싸우는 거더라고요. 진짜 배마다 특징이 엄청 뚜렷한 것 같아. 그리고 전함은 말 그대로 진짜 전투를 위한 배로 피통이 제일 많고 이 전함같이 생긴 배 없냐? 아 전함이 진짜 엄청 큰데 이거보다 크거든요. 제가 지금 이 부수고 있는 배보다 안타깝게도 이 게임에선 전함을 볼 수가 없네요. <웃음> 이 게임이 정식 출시 버전이었으면 은볼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네? 전압이 얼마나 큰지 궁금하다고요? 지금 당장 월드 오브 워십을 다운로드 하세요. 와, 좋은 광고 멘트였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어. 잠수함도 있더라고요 잠수함 바닷속으로 잠수해가지고 몰래 몰래 다니면서 아주 간사하게 잠수함이 약간 특수함 배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미션을 깨서 얻으셔야 되더라고요 돈만 가지고 다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확실히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는 자가 더 좋은 배를 얻을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배가 막폭격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고장났다 그러면은 용접기를 가지고, 이렇게 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청소게임이니까, 수리 안 하고, 떼갈 거예요. 굿. 어, 뭐야, 이거? 벽이 부서져 있네? 뭐지? 오잉? 오오오. 아, 문이 여기가, 아, 고장나가지고 안 열리는구나. 아, 월드 오브 워십이었으면, 이런 거 대포로 부술 수 있는데. 아, 이게 안 부서지네. 안 열리네. 와, 다 부서지네. <웃음> 아니, 이런 것도 부술 수 있으면서 문을 못 부셔? 으, 야. 작업하다 보니까 벌써 밤이 됐어. 크으. 바다에서 보는 하늘은 정말 절경이죠. 월드 오브 워십도 전투를 하면서 하늘에 뜬 오로라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매번 플레이할 때마다 전장이 바뀌는데, 하늘이 정말 아름답게 구현돼 있어요. 개재밌겠지? 빨리 지금 월드 오브 워십을 다운로드 하라고. 우리 또 월드 오브 워십에 대해서 뭘 설명해야 되지? 잠깐 이게 광고 지침서가 있을거야 한번 검색해보자 클라이언트 측에서 별도의 까다로운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게임을 플레이 해보신 후 가볍게 진행해주시면 될듯 합니다 보세요 광고주님까지 마음이 넓으시잖아요 막 까다롭게 이거 꼭 홍보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 전혀 없고 그냥 알아서 편하게 광고해주세요 아유 진짜 광고주님 진짜 내가 진짜 똥겜은 광고를 봤다가도 와 이건 진짜 광고 못하겠다 하고 접는 사람이거든요? 나 진짜 자신있게 말할 수있어나 저번에 그런적이 있어요 그래서 위약금을 낼 뻔했는데 이제 좋게 넘어가서 그냥 끝난적이 있는데 광고 찍다가 그지 같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추천 안해주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용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아 근데 월드 오브 워십은 정말 추천할 만해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배 타고 누 가서 포만 발사하는게 아니라 포를 발사하면서 포의 시점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카메라 관점까지 조정할 수가 있더라고요이 단순히 그냥 전투에만 초점을 둔게 아니라 진짜 전투를 즐길 수 있게끔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게임입니다 아! 배가 종류가 진짜 엄청 많습니다 제가 살짝 봤는데 맛보기로 못해도 200종류는 될걸요 그죠? 국가별로 현실고증이 정말 잘돼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배였기 때문에 이게 뭐 몇인치짜리 포를 사용했고 이 전함은 어떤걸로 유명했고 이게 어느 나라 출신 배이고 이런것들을 다 현실고증을 정말 톡톡하게 해놨더라고요월드오브워십 스팀게임인줄 알았다고? 어? 스팀에도 있다고? 스텝에도 있네? 아직도 월드 워십을 안해봤다고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런 안타까운 일이 무리를 가로지르며 바다와 적을 향해 무기를 발사하고 열뢰를 날리고 타이타닉에 대한 서바이벌 미니게임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른 배들 앞에서 위풍당당함을 뽐내다 심해를 탐험하고 폭탄을 추적합니다 월드 워십에서 상상했던 모든 것들을 실현해보세요 와.. 나 이거 인게임 아닌줄 알았거든? 홍보영상인줄 알았는데 인게임이 진짜 이래요 전장에서 이렇게 멋지게 배를 옮기면서 싸우는 상상을 해보세요 와.. 지금도 마음이 웅장해지네 플레임님 취향 배를 찾은 썰도 풀어달라고? 아.. 제가 아마 찾은게 순양함이었죠? 내가 한방한방 한방 세게 맞추는거보다 좀 두다다다 쏘면서 어느정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전투적인 배를 원했었거든요 미국의 경순양함이 있었는데 그걸로 하니까 와 정말 재밌더라고 여러분들도 배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월드 오브 워십을 플레이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생겼니? 여러분들에게 맞는 배가 분명히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를 딱 맞춰가지고 플레이하시면 정말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면 또 보상을 엄청 많이 주거든요 캐시템을 무조건 캐시를 질러야지만 얻을 수 있는게 아니라 레벨업 하면서 되게 많이 퍼줘 그것도 참 좋더라 다운 받았어 아 내가 진짜 이게 광고여서 그런게 아니라 나, 난 광고를 찍으려고 자료를 수집하려고 이제 막 게임을 플레이했는데 아 내가 빠져있는 거야 <웃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떡하지 광고 찍으려고 시작한 게임에 빠져버리겠는걸 아이 정도로 갓게임인 줄은 몰랐지 <웃음> 혹시라도 PVP 상대방과 싸우는게 두렵다면은 우리 아군들과 함께 보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AI전도 잘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AI가 멍청하진 않더라고요 내가 구축함 가지고 야나 어뢰맞춰봐야지 하고 가까이 갔다가 바로 어뢰맞고 내가 죽더라고 어 진짜 게임이 좋으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할수 있는 거야 좀 꼬름하다 싶은 건 제가 홍보를 안 해요 신용을 잃기가 더 싫거든요 그가 그러니까 광고비 받는 거뭐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용이 훨씬 중요한데 뉴비와 고인물의 차이가 심하냐고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고인물들이랑 뉴비랑 싸우면은 당연히 실력차가 엄청나겠죠? 근데 제가 뉴비면은 고인물과 만날 일이 없습니다 배 등급이 있어요 1에서 10티어까지가 있는데 내가 1티어 배를 타고 있잖아 이제 고인물들은 10티어짜리 배를 쓰잖아요 절대 만날 일이 없어요 1티어짜리 배는 1티어짜리 배만 만납니다 에임 문제 맞냐고요? 저도 원래 에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꽤잘 맞췄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어느 정도 간만 익히면은 바로바로 잘 맞추실 수 있습니다. 호흡이 느리니까 방치형 게임과 가, 깝냐고 아니, 그건 아니지. 방치형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경하는 게임이잖아. 이거는 컨트롤을 꽤 해야 돼요. 어뢰 같은 게 이렇게 슝 하고 날아오잖아. 근데 그게 또 눈에 보인단 말이야. 바다를 타고 어뢰가 슝 날아오는데 이렇게, 좌현이나 우현으로 틀어가지고, 싹, 어뢰를 피할 수 있어요. 그 어뢰를 피했을 때의 쾌감. 크으... 한국 배도 있기는 한데, 1차 세계대전에서 2차 세계대전쯤의 배경이라서, 어, 한국 배는 딱 하나 있습니다. 한글 명으로 지어진 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아시아 선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싸대기. 으, 야. 중급? 뭐야, 이거. 잠겨있네. 온데 이렇게 열기가 어려워 아, 아! 이제 들어왔는데 왜다 부수고 있냐고? 이 배는 유서 깊은 전투함으로써 많은 역경과 고난을 다 이겨내고 저희에게 돌아온 배입니다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수리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부셔서 재활용하려고 해요 의미 있는 척 하지마! 원래 그냥 부수는 게임이야 부셔 부셔 2차 세계대전 최고의 수호함을 보존하지 않고 해체한 역사가 있다고 실제로? 나같이 돈에 환장한 놈이 있었나보군 또 나는 밀덕이 아닌데 밀덕인 사람들 보면 되게 멋있어 그 지식의 수준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런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임 월드 오브 워십 지금 당장 다운받으세요 안에 뭐가 들었노? 호우 쓰레기 대충 다 청소한거 같은데? 뭐야 이 위쪽도 있네? 위 위에 어떻게 올라가지? 오잉? 계단이 없어! 뭐야 이배 구조 이상해! 계단! 어 여깄네! 이거 왜 못봤지? 잘가라 아름다웠던 배야 너를 영원히 잊지 않을게 월드 오브 워십으로 너를 기리마 다 뿌셔! 아 시원시원하게 부서진다 이런 손만 넘치는 타격감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월드 오브 워십을 다운받으세요 어마어마한 손맛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내 배가 부서질 때도 손맛이 좋아. 어 월드 오브 워십의 손맛이 안 보인다고? 그거는 우리 편집자님들이 다 자료 화면으로 넣어 주실 겁니다. 하á... 그렇지. 어뢰가자연에져 좌...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어. 월드 오브 워쉽 자폭도 되냐고? 아주 잘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월드오브모십을 다운받자마자 한 짓이 자폭입니다 어 이거 부딪혀도 데미지 입힐수 있나 하면서 동시에 같이 폭발했거든요 도저히 저 배를 이길수없다 하면은 그냥 냅다 박으세요 어, 한놈은 반드시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어? 한 층이 더있어? 어? 한 층이 더있어? 아.. 안... 에? 왜? 왜.. 아, 받다보고 있으니까, 월드 오브 워십이 땡기는구나. 이 수많은 자네들. 월드 오브 워십에서, 얼마 하지도 못한 유비들의 모습이. 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뉴비들이 유입이 안될 텐데. <웃음> 오! 조타실에 왔어요. 조타실에 오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진짜 인터페이스가 정말 잘 돼있... 뭐야, 이거 유리창이 깨져있... 아아아아 이런 씨. 월드 오브 워십은 인터페이스가 정말 잘돼 있어가지고, 게임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바로바로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패품들은 열심히 파밍해서, 나중에 더 좋은 배를 만들어가지고, 월드 오브 워십에서 날라댕길 거예요. 버려. 오케이, 버리노. 우후! 꺼져! 청소는 이런 맛이지. 튜토리얼이 친절하냐고요? 튜토리얼이 있나? 나 튜토리얼을 안 해봐서 그건 모르겠다, 야. 그 어떤 게임보다 튜토리얼이 친절하다고? 야 너도 돈 받았니? <웃음> 우리 장작들 중에 스파이가 있어요 역시 게임이 좋으니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자르는데 오래 걸려? 되게 오래 걸린다 에? 뭐야 가스관이 터졌어! 어? 와 이게 빨간 파이프를 가르면은 가스가 잔류 있어가지고 터지나봐 여기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군요 같이 버려줍시다. 이번에도 터질려나? 설마.. 느낌이 묘하면 사망엔딩이라고? 지금도 느낌이 묘한데?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아니 누가 봐도 가스 없잖아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자 봤지? 너네도 눈으로 봤지? 빈관인거? 톱날 교체 안해도 되냐고요? 아 이게 톱날을 교체 안 해서 지금 느린 거구나. 어쩐지 오래 걸리더라니만. 톱날이 낡아서 그런 거네. 뻥. 시방댕 아, 밸브를 잠그면 되는구나. 가스 밸브를 찾아봐요. 가스 밸브. 여긴 없네. 반대. 아, 이거다. 그럼 이제 되는 거 아니야? 어 이제 초록색으로 뜨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이게 임이니까 목숨이 여러개지 이거 실제였으면은 진짜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다고요아 비켜 이 개같은 드럼통 자식들아 너도 꺼져 여러분은 제가 광고같은거 찍을때 거부감 느낀적 있어요? 그냥 궁금해서 광고로 엄청 많이 찍는 유튜버도 많잖아 난 진짜로 돈보다 중요한게 여러분들의 신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허접한 거 그냥 돈, 돈몇푼 받고 광고하는 거 보다 광고를 아예 안 찍든가 정말 확실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홍보하고 싶어요 요즘에는 뒷광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어가지고 사람들이 불신이 많이 깊어졌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 같아요 난, 난 절대 안 그럴 거야 내가 진짜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 아니면은 광고를 안 해요 이게 또 이렇게 귀결이 돼버리는데 진짜 그래서 월드 오브 워십이 괜찮은 게임이라고 전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웃음> 이거 쓰레기 게임이었으면 나한테 뭐 천만원을 주든 1억을 주든 나 안해 왜냐면 우리 장작분들의 신용의 가치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니까 1억이면 조금 생각을 해볼지 반담이고요야 솔직히 1억이면은 <웃음> 여러분들이 찍으라고 하지 않을까요? 어, 욕안할 테니까 제발 찍고 1억 받아가라고. 내가 이제, 아, 이거 실은 뒷광고였습니다. 근데 그 뒷광고 비용이 1억이더라고요. 이러면 사람들이 막 화내다가, 아, 1억. 1억이면 그럴만 했다. <웃음> 이럴 것 같은데. <웃음> 장작들 다 너무 귀엽고 착해.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실제로 1억을 받는다고 해도 그런 거안할 거니까. 와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려요 넌왜 여기로 도망쳐 나왔니? 꺼져! 아플레이 밑에서 얼키 눌러보라고요뭔 소리 가 오! 얼을 누르니까 빨려 들어오네? 오! 아나 이런 기능 있는지 지금 알았어! 이 게임! 이거 봐라! 아 그렇구나 야야야아이 야. 이, 이 게임도 괜찮네 월드 오브 워시까지는 아니지만 이, 이 게임도 괜찮네 봐봐. 핫! 다 먹었어. 한 번에 다 집어지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무슨 게임이냐고요? 월드 오브 워십입니다. 지금 당장 어? 다운로드 받으세요. 무료니까. 그렇게 그는 사기를 당했다고. 쪼 아이템 드려 내게로 와라! 나는 이리 오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월드 오브 워십에서 침몰한 배를 데리고 와서 부수는 거죠? 그쵸, 그쵸. 어, 웅장하지 않습니까? 이 빵, 빵댕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머리통이냐? 주둥이라니 <웃음> 선미? 사람 이름 같다 선미야 오늘, 오늘 뭐하고 놀아 월드 오브 워십이 그렇게 재밌나요? 야 의심하기 전에 한번 잡자봐 어려운거 없잖아 돈드는것도 아니고 한번 해보라니까 빠 o u 어쨌든 아무쪼록 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씨 이까지만 하자 배도 거의 다 치웠네 자 이렇게 오늘, 오늘 광고영상 찍어봤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월드 오브 워시 많이 사랑해주세요 정말 괜찮은 게임이거든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바다에 빠질 수 있나요? 오 빠져지네 어 헤엄쳐서 여기로 왔나봐 하하하 <웃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과아 청이 배가 왜 이렇게 기니? 바나나야? 동전이 무지빠르니까 그냥 막 쏘세요, 오케이? 진짜 그냥 막 쏴도 되네. 오, 쟤 뭔데? 배가 파란색이야? 우와, 뭐야, 이거 오, 돈한 티가 좀 나는 걸. <놀람> 어디까지 가. 와, 장난 아니에요. 개수 봐봐요. 와개짜이 태. 크으... 이거지. 뭐라고? 어 사이로 사이로 캐할수 있어. 여기 있고는 나의 먹잇감. 그래 이게 딱내 취향이네. 좀 적진에 가, 가감하게 가가지고 미친듯이 쏘는거 모든 포대를 다쓸수 있게 아 벌써 터졌어 아 어뢰로 맞췄구나 재밌다